I get a s a 서 오늘도 I 두절미하고 바로 먹 go 겠습니다이 새우를 제가 a r 다가 o 렸다가 너무 많이 해서 이게 지금 먹을 수 있는 정도 k a Tokyo Taka, t o k 요 이하인즈 갈릭 마요네즈 소스 너무 맛있어요. 이번에는 샐러리를 먹어볼게요.